아... 지어해 그만 둘까 어? 홀로는 좋지만, 혼자는 싫을 때 여기로 와, 시시시 하... 아, 경치는 좋은데... 어? 홀로는 좋지만, 혼자는 싫을 때 여기로 와, CCC. 아, 신나고 싶은데. 어? 홀로는 좋지만 혼자는 싫을 때. 여기로 와, CCC.